너무 예쁘다. 요마라 아, <웃음> <웃음> 와. 포 아줌마. 아줌마. 오징어. 오징어. <웃음> <웃음> Assalamualaikum! Hello, a o t u k i What'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from? Hi, I'm Sabrina from Malaysia. Hi, I'm Haro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Today, we came to b a n g w a n Market. It's really famous traditional market in Korea. So we will try to eat some food and traditional foods in here. So let's go! Let's go. 갑시다. s 사람 사람 사람, 아니,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너다 뭐? 사람인데. 어, <웃음> 아 이렇게 시장에 온지 오래만요. 아 말레이시아도 이런 거 있죠 야시장? 어 많아요, 야시장?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 두바이 는 어때요? 두바이도 이런 거있다 We only really have malls. 뭐? 어? Yeah. 아, 역시 뭔가. 아, 역시 팬시. <웃음> fancy. fancy. <웃음>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 <웃음> 아, 우와 우지모음 요즘... <웃음> 음,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웃음> 이거랑 이것도 사람이야 예? 음. 어? 이거? 족발 다우드 We need halal food No, don't see It's not halal Let's find halal food Pancake? 음, fried pancake? 어, 맞아 그러니까 게임을 할 겁니다 오늘 We will 예? try game 예? uh, I will buy two hot dogs 음? And if you lose, you cannot eat 안돼요! <웃음> 먹고 싶어요? 네 점점 척! 점점 척! 오! <목소리가> 아래다! 첨첨첨! <목소리가> 어, 걸렸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슬퍼데그 그래, 조건은 있어요! 뭐야, 한 입만! 한 입만?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입만! 자, 어더게세요감사합니탈 어, 탈락! 예, 가할게요겠다 맛있다. 어. 되게 되게. 저 맛있다. 아, 좀 맛있어. 막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닌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딱. 나보고 나보고 오징어래. <웃음> 너, 이거 오징어야? 선생님, <웃음> 지금 파장 좀만 가능할까요? 네? 떡집이죠, 여기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트레디셔널 떡들? 아, 혹시 이렇게 무슬림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아니에요. 터키. 땡. 어... 네, 아니에요. 오. 네, 아니에 아니에요. 와사장이 <웃음> <오> <웃음> 완전 대박. <웃음> 혹시 무슬림에 대해서 평소에 뭐 아시는 거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혹시? 네, 네, 달라요. 네. 아, 네. 아 저희가 처음에 인사를 아살라멜레이쿰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아살라멜레이쿰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북한민 인샬라야. 어, 인사가. 사장님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산지는? 30. 20년. 20년? <웃음> 너희 나이인데 거의? 태어났을 어. 때? <웃음> 마샬라. <웃음> 네, 마샬라. 마샬라 어 선물이 있거든요. 제 아랍의 메일에 맞추셨으니까 <웃음>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앉으셔도 되는데 아, 아닙니다 이제 히잡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웃음> 와우 너무 이쁘시다 와마샬라와 사장님 어떠, 어떠신 거맞으세요 아, 그래요어 아닌데 다닌사합니다 네, 잘하셨는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이사 선물 주셨사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볼니다 감사합니다. 거사합니다어사합니다감사니다감 그냥 먹다감니다 아, 그래? 아. <웃음> 와 역시 프로페셔널 <웃음> <물 탈출이 나왔습니다>. <웃음> 와. <웃음> 설탕이랑 견과류 아. 아, 기름 없이 어, 그럼 이것도 완전 할날이네 일단 하나 먹겠 느끼하지 않아 아 그러네 기름이 없어서 <웃음> 어. 고소하네요안녕하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여기가 이제 김 파는 데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외국에서도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네. 먹어볼 수 네, 있나요? 와, 테스트 먼저 네. 이쁜 언니부터 드릴게요. <웃음> <웃음> 짭짤한 맛.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웃음> 맥주. <웃음> 맥주, 원주에서 맥주 원주에서 <웃음> 아, 맥주는 <웃음> 하람이지만 <웃음> 저랑면하라입니다 <웃음> <하람이라. 웃음> 혹시 이분들 어느 나라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우와. 우와, 우와 처음으로 맞추셨어요. 처음으로 맞추셨어요. <웃음> 혹시 이분은 어디 어디서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두바이 네. 두바이요. 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사말을 알려 드릴 건데 어떻게 인사하지 않세요 아니, 저요. 아살라무 아살라무 알레이쿰 알라이쿰. 알라이쿰. 알라이쿰. 나가 아살라무 알라이쿰. 어. 이렇게 기자부신분들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하면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처럼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거 했으면은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와 알레이쿰 살람와 알레이쿰 살람와 알레이쿰 살람 와. 너무 잘하신다 그렇게 인사하시면은 중동 분들 무슬림 분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을 해서 이거 이빨에다 붙이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했다. 도. 바로. 아, 아거 알아서? 저는 나게저희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주면 될아 예, 감사합니다. 피자이라고 해서 이 나라 고맙다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스카프 같은 건데 와프 살라와 아랍어인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안녕히계세요 이거 잘간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요안녕히계세요쌀라 알라이쿰. So today we went Maun m a 우리 시장도 튀어주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It's $1,000, it's $1,000, s o how was today? Today was fun! e a l l y ate a lot o Korean food I think the thing that I really liked was everyone was friendly uh -huh. even though I was wearing this I was so happy about Islam and I s so happy about Islam a s so happy to be with the restaurant owners and I was so e x c i t e This is really famous and good place for a trip for foreigners I think s o i f y o u c o m e Yeah, delicious food! So if you come to Korea, I think I recommend this market So bye bye! <laughs> 이 hey 바이바이 <웃음> 카메라 한번 해주세요 바이바이 여기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웃음>